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주로 접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시된 뉴스만을 읽는 경향이 있고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읽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는 것은 인터넷 운영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뽑아서 제시할 가능성 그래서 독자들은 그런 제시된 뉴스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뉴스들은 어떤 편향된 방향으로 국민의 시선을 이끌고 갈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죠 정보의 왜곡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들은 빅뉴스 위주기 때문에 세상은 빅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뉴스, 사람들이 시선을 많이 끌지 않는 뉴스라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중요한 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은 가려지고 흔히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이신문을 본다면 종이신문에서 전체적으로 제목만을 훑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종합적 시각 균형 잡힌 시각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이 창이 어떤 색깔이 씌워진다면 그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언론이 제시한 색깔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긴 하죠 어느 정도 모든 언론들이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은 보수적이고 어떤 언론은 진보적이고 어떤 언론은 좌편향적이고 어떤 언론은 우편향적이고 이런 여러가지 언론 자체의 색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이 모아서 주요 뉴스라고 제시한 그런 뉴스일수록 더욱더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 그런 가능성, 그것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일간지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보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균형 잡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일면에 미국 반중연합전선에서 한국을 뺐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전략적경제법 2021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는데 동맹파트너와 연합해서 군사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서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서 한국은 패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과 허주가 여러 면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어 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점입니다 특히나 이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통치했던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는 상당히 충격적 그런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런 고립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일면의 소식은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을 추가 기소함으로써 끝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이나 조국 이광철은 무혐의를 받았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나 그런 윗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미완성의 수사를 한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골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내부의 민정정무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공약지원 당 안팎의 경쟁자 정리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사자가 누굽니까? 청와대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누구일까요 그건 당연히 문재인일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을 결국 밝혀내지는 못했다 주도자가 문재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확실한 추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진석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결국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면의세 번째 기사는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여당 내부에서도 친문 지도부를 비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진 원로들마저도 독주의 죄값이다 180여석으로 여당이 국정을 독주한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죄값을 물은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5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민생에 소홀했다. 청와대에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모든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출범한 당비상대책위원회가 도정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 7명 중 4명이 친문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이라는 점에 대해서 쇄신 대상이 쇄신을 주도한다 이런 그 비판적인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농례 의원은 친문 비대위 자체가 문제라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면에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에서 대북전담법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 대북전담법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 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미 동맹국의 인권을 다룬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독재국가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투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여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학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및 자유민주 진영 전체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 의회에서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도 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면의 하단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기술무역동맹에서도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군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다 반도체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이지만 이 과학기술의 연대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노력 속에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면에는 조국 임대차법 돌격대를 자처했던 여초선 의원들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출신 윤건영하고 고민정은 이 회의에조차 불참을 해서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이 신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면,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선박이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 반다르 아바스항 인근 라자이항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 케미호와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 묶여 있는 일조 원을 활용해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억 원을 대납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A 3면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자택서 경제안보 열공 중윤전 총장은 자택에서 대선 출마에 대비한 국정학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구일 알려졌다. 윤전 총장은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등에 대해서 직접 관련 서적 등을 연구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자체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다음 A 3면에 안철수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공동경영을 논의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공언했던 서울시 공동경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안철수가 추천하는 인물들이 정무부시장 산하기관장을 맡을 것 같다 이런 보도입니다 다음은 오면의 소식입니다 부분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 이것을 보라매라고 일명 명명을 했는데 내년 7월에 첫 출격을 한다 이로써 세계 8번째 4.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7.7톤의 무기를 싣고 최고속도 마하 1.8로 날수 있습니다 대당 800억원인데 18조원의 총사업비가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6면은 거리 두기를 상향하지 않고 3주 연장한다 이흥시설 수도권과 부산은 영업 금지한다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1, 2주 내에 확진자가 두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1면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추가 기사인데 윗선 수사하려 하자 작년 추미애가 수사팀을 해체했다. 이런 그 헤드라인이 뽑혀 있습니다. 13면에 아파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서울 아파트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매물 부족에 시달렸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이달 들어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다 이런 소식입니다. 25면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100세를 두달 앞두고 별세했다. 1947년 엘리자베스 공주와 결혼을 해서 7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 왔는데 이 필립공이 별세했다고 버킹엄공이 밝혔다 이 BBC에서는 필립공의 외조에 대해서 눈에 띄어도 그리고 수번도안 됐다 라는 그런 그 애환을 제목으로 달았다는 그런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설을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면 미의회에서 일려는 대북전단법 청문회 사실상 문 정권의 청문회다 이런 내용의 사설입니다 렌토스 위원회의 최근 청문대상국도 중국, 아이티, 나이지리아 등인데 대한민국이 그런 인권표현의 자유침해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문정권은 김여정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를 들었다. 최근 워싱턴에서 북인권문제를 외면만 하는 문정부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부도덕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 문정부는 김여정 요구대로 전단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했다. 자, 이런 내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일간지로 보는 세상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